내뭘 그렇게 묻히고 먹냐? 나온내 얼굴이 또 너무 어. 너 방귀 꼈지? 아니 냄새가 스어스어 올라왔는데 뭔 소리야 <목> 우와 얘는 노란색이야 음 <목> <목> 같은 <목> 어 안에 안들있어요 안녕 이거는 전화인데요 한번 뜯어보게 생겼네요. 포장을 몇 번이나 해놓은 거지? 뭐? 아. 어떻게 있어? 아, 뭐 어떻게 뜯는 거지? 오오초 냄새! 지금 <웃음> 음, 뭐 하는 거야? 먹고 있어? 껍질을? <웃음> 자 먹어보자. 음, 음. 이거 근데 약간 땅콩 비슷한 뭔가 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아몬드 같은. 어 아몬드 같은 맛 나. 견과류만 먹는다, 음. 견과류 먹는 음, 거다 견과류. 응, 맛있지. 초코 맛이 아니고 견과류 맛이 음, 더 강한데? 초코랑 견과류랑 같이 먹으면. 견과류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겠네. 난다리고 있어. 더 자세히 보니까 약간 견과류 같이 생겼네. 견과류인요 응. 난 견과류 좋아해요. 렌서도 좋아하지. 근데 허주분은 싫어. 한동은 견과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별로다. 응, 음, 나도 별로다. 언니 견과류 맛있다. 응, 근데 맛이 없어. 야, 너는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됐는데, 입에 뭘 그렇게 무치고 먹냐? 음. 아, 더러워. 나 오늘 우리 게 먹는데. 뭐? 다 먹어봤는데, 정말로 맛이 심한, 그냥 초코예요. 정말 응, 인간적으로 맛있어요. 이거는 초코콘이 아니라 동가루콘이에요 아이스크림에 들은거는 좀 시원하고 이렇 달달해가지고 따뜻한 아이스크림이에 따뜻한, 아이스크림. <웃음> <웃음> 따뜻한 아이스크림 근데 먹히지가 않아요 <웃음> 야넌 아직도 먹냐? 응 잠깐만 너 방귀 꼈지? 아니 냄새가 스얼스얼올라오는데뭔 소리야 야야 조금만 냄새 자 다음은요. 손지밥 징징징징이랑 이거 이름 뭐야? 뚱뚱이를 먹어볼 건데요. 기... 아, 네. 짓 뚱쪄 먹고 싶었어요. 아, 이무 아, 귀여워. 다리가 길어. 어 어떻게 뚱냐? 아, 어떻 팔은 떠났지? 없는데 다리. 어 그러게? 그러게? 팔이 없는 사람인가? 인간? 오늘 사람이 아니야. 뭐 해산물 아니야? 우지와 재생겼어. 우와, 이렇게 보는데? 어, 뭐야? 이게 재밍인가 봐요. 물처럼 돼 있어. 왜? 그러게요? 물인가? 잼인가? 음료수인가? 핸드라 되어있는데? 잼에 녹인건가? 잼에 녹이는 마법키 냄새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고요 안나와 오와 머리카락! 어, 뭐가 나와? 어,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개머리같이 생겼네 아! 얘네가 그래서 탈모였구나 얘가 탈모라니 는탈모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생기게 하는거구나 뭐 먹으면 다 탈모가 생겨 <웃음> 하나 둘 와 얘는 노란색이야! 먹어봐! 음! 잼같아! 음, 레몬맛! 딸기맛 같은 그런 가루가 있어요! 그거를 잼같이 만들고 달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한텐 이, 이거 맛없고 이거 맛없고 이게 제일 맛있어요 나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어? 아 <웃음> <웃음> 진짜 자기는 나한테 방금 깨지 말라 자기트름하네 한참 언니 트름에 입냄새 바이러스가 고였나봐 아아아 음, 아. 냄새가 뻥튀기같은 달달한 뻥튀기같은 냄새 어! 안에 가루 들어있어요 아, 어, 과일향 이런건 없어 어? 안에 어. 이렇게 야 완전히 오오오 한번 봐봐요 이렇게 가루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 이거는 피냐? 근데 이게 뭐가 수다 근데 오. 언니 이거 먹어볼게요 근데 가루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저 레몬 맛이에요 레몬 오늘 가루 뭐 이 하나도 안셔? 이 뭐가 진짜 라임맛이었어 레몬 함추는? 음뭐 그런 비슷한 맛이네 다음은 노란색 음, 노란색 어? 뭐야? 음. 오! 레몬맛이다 음, 여러분 하나도 안어요저도요 먹을만은 해 오오오 어. <웃음> 하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